경기도에 계시는 우리 도민 여러분께 그 반갑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좀 드리고 싶고요. 제가 7월 1일부로 화성시의회 흡완기 그 의장으로 선출돼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한 가지는 군공항 이전 문제 하고요. 두 번째는 우리 화성시가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동서관의 균형발전이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이 동서관의 균형발전 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. 이두 가지를 좀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 군공항 관련돼서는 몇몇 국회의원들께서 특별법을 지금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, 그 특별 법은 실제로 그 군공항에 해당되는 지역에 공항을 이전하려고 하는 법이라고 볼, 수,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계약법이라고 저는 그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화성시 의회에서는 제가 7월 1일 선출이 되고 처음으로 의회, 국회의사당에 가서 1인 시위도 좀 했었고요. 대회의실에서 우리 2 1분의원님들과 함께 결의문도 발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의지와 결의를 우리 21분 의원님들과 함께 군공항, 수원, 수원 공공항, 화성 그리고 이전 결사 저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동서간의균형발전 문제는 동쪽은 최첨단 도시로 앞으로 좀 개발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서쪽은 천혜의또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자연과 오로지는 그런 특화된, 특별화된, 뭐 그런 그 도시로, 어, 특성에 맞게 개발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집행부화 의회나 그 고민은 같다고 생각합니다. 이 화성시,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흙속의 진주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. 공룡할 화삭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대한민국의공룡화 하석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홍보하느냐에 좀 달려있는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미약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화성시가 발전하는 만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문화와 관광과 문화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은 그 할애를 해서 좀 그, 그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좀 대신하겠습니다. 박성시의 21분의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좀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어, 저는 뭐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행부와의 그 견제와 감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합을 통하고요 어, 우리 시민들과의 관계도 사실은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많이 하려면 다지런이좀 많이 경청을 좀 해야 되거든요. 그런 경청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고요. 마지막으로 우리 화성 시민의 삶과 질또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힘없이 끊임없이 달려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